안녕하세요. 전략 컨설턴트 이시원입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은 우리나라 재창업 또는 스타트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가 정신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창업가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이 창업가 정신과 재창업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과연 다른 것인가? 재창업을 하는 우리에게 기업가 정신을 갖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정리해보고자 또는 이런 정의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스타트업의 혁신과 기업가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기업가 정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컨설팅과 관련하여 학자마다 다른 견해와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가 그리고 사업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가와 사업가의 구분을 통해 스타트업에 있어서 기업가가 갖는 의미와 기업가 정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가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인적 자원을 포함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현금 흐름, 매출, 수익의 발생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가란 사업의 창립자, 소유주, 대주주 또는 최고 경영진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개념은 고대의 상품교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세의 상인과 회계, 환어음 요한 책임 개념에 발명했다는 은행업을 거쳐 근대 산업혁명과 더불어 대규모 자본을 동반한 자본가로 진화, 발전한 것입니다. 한편, 사업가를 비즈니스맨 정도로 번역하고 장사하는 사람으로 해석한다면 간단하게는 사업가를 기회를 찾아다니는 사람 정도로 정의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소비자나 고객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을 찾으면 사업가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때 사업가에게 공급하는 물건에 대한 철학이나 전문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전문성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품질도 크게 따지지 않죠. 또한 품질이 안 좋은 것을 싸게 사는 고객이 있으면 어쨌든 거래는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연결 역시 사업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즉, 고객을 발굴하고 상품을 전달하며, 그 중간에서 돈 또는 다른 형태의 거래 등 무언가를 취하는 사람, 그들을 사업가로 정의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가의 정의에 대해 보겠습니다. 기업가라는 단어의 기원은 불어입니다. 기록상으로는 1723년에 처음 불어사전에 나타나는데, 당시 영국에서는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로, 모험가를 뜻하는 어드벤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창업가 또는 기업가라는 용어는 영어의 언트레프리뉴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8세기 초 경제학자 리처드 캔틸러는 기업가의 본질적 핵심을 위험감수로 보고 기업가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수익 극대화를 위해 사업기회를 위한 경제적 자원을 배분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로 정의하며 단순한 자본가와 구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장바티스트세라는 경제학자는 기업가를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규정하고 경제적 자원을 낮은 수준의 영역에서 높은 생산성과 큰 수익의 영역으로 이전하는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가를 기업을 일궈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즉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인 기업을 만들고 조직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미션의 공유를 업으로 삼는 자 등으로 포괄적인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앞서 살펴본 사업가의 경우 기업가와는 다르게 일사, 업업을 사용하여 비영리 혹은 영리를 위해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편의점 10개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기업가적인 느낌보다는 사업가 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업가와 사업가 큰 틀에서는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영역에서는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각 단어의 뉘앙스와 내포한 의미는 명확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물론 두 개념이 모두 영리라는 목적을 취하지만 기업의 존속 이유 또는 돈을 버는 것둘중 어느 것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가를 정의할 때 우리는 사업가적인 측면에 혁신과 창의라는 개념을 추가합니다. 그 밖에도 기업을 일과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한 가지 사례를 보면 과거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 고객에게 원하는 것을 묻는다면 일반적인 고객들은 그냥 더 빠른 말이라는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드의 창업자인 헨리 포드는 보다 혁신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문제로 보는 관점을 통해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끄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듯 헨리 포드와 같이 문제 해결을 넘는 혁신가를 우리는 기업가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에 기업가는 자신이 가치 있다 여기는 무언가가 실제로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죠 이들은 고객이 분명히 존재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기에 해당 상품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동기와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이 만들어 팔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수록 세상은 무언가 변화를 맞게 됩니다. 자동차뿐만 아닌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출현 역시 그러한 변화로 볼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빌게이츠는 혁신적인 프로그래머라기보다는 혁신가의 성향이 강한 기업가였습니다. 네. IBM에 MS-DOS를 공급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약이 가능했다는 점, 네. 그뒤 IBM이 PC 시장을 석권하면서 MS-DOS가 OS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계약 당시 IBM이 OS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빌 게이츠는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OS를 공급하겠다는 무리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없던 도스를 시애틀 컴퓨터로부터 구입하여 IBM에 공급하였죠. 이때 마이크로소프트는 Q-DOS를 구입하기 위해 시애틀 컴퓨터에 30만 불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1년 매출이 100만 불임을 감안해 본다면 빌 게이츠가 IBM을 고객으로 잡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먼저 IBM이라는 고객을 찾고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도스를 팔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을 다른 곳에서 구입하여 공급했던 빌게이츠의 성향은 기업가보다는 사업가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가로 손꼽히고 있지만 말이죠. 앞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사업가는 기회를 찾아다니고 혁신가는 기술을 찾아다니며 기업가는 기회를 잡아 기술을 공급하여 궁극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은 18세기부터 학문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류가 세 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으로 인한 거대한 사회 경제적 변혁을 겪으면서 그 중요도나 의미가 부각되었는데요.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18세기 초 아담 스미스와 리처드 캔틸런에서 1930년대 조지프 슘페터와칼 맹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에 의해 이론적으로 재탄생되고 정립됩니다. 그러다 1970년대 세계 경제의 위기와 더불어 재조명되기 시작하며 연구 발전되었죠. 한편 국내에서는 스타트업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기존 산업의 붕괴로 스타트업이 건강한 경제의 기준으로 인식되면서 창업에 대한 사회 국가적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2000년대 들어 기업가 정신의 개념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항상 기회를 추구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며 그로 인해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관점에서는 창업가 정신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기업가는 파괴적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단순한 사업가와 구분되며 과거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사회의 경제적 변화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정신을 갖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가 정신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혁신을 일으킨 기업가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이런 사고와 행동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면서 기업가의 자질을 키우는 것입니다 한편 기업가 정신에서 이야기하는 기업가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기업가와는 그 뜻이 다릅니다 먼저 기업가의 기는 한자로 도모할 기라는 뜻이고 기업가 정신에서 말하는 기는 한자로 일으킬 기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통해 우리는 기존의 기업을 다른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기업가 정신이 기존의 기업이 아닌 다른 의미의 기업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은 태생 자체가 기업가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에게 있어 기업가 정신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볼수 있습니다. 첫째,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측면입니다. 이는 기회를 포착한다. 또는 기회를 찾는다는 의미로, 쉽게 말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는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거나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남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 필요성을 찾아 포착해내어 가치를 찾는 것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가의 조직에서의 역할입니다. 스타트업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 필요성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정의하고 역할을 분배하거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를 다 수행하기 위해선 수많은 상상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과 끝에 바로 고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즉 상상보다는 고객들의 형태와 경험을 이해하는 사용자의 경험 연구와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스타트업의 기업가 정신인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창업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남들이 내가 가진 창업 아이템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자신과 확신이 없는 경우인데요.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일단 창업을 시작합니다. 즉, 먼저 고객을 만나보고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후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실제로는 전혀 가치가 없음을 몸속 깨닫는 과정은 참으로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고전을 겪는 이유가 자신의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못 잡아서인지, 자신의 기술의 가치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수 없다는 사실 역시 창업자들에겐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출발한 아이템의 기술적 완성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우선 나의 아이템을 구매할 고객이 있는지, 즉, 다른 사람도 나의 아이템의 가치를 느끼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그 가치를 현장에서 찾아보는 노력 역시 중요합니다. 물론 스타트업의 경우 자원의 한계로 개발과 시장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지만, 사용자 경험의 과정을 통해 최대한 시장의 반응이라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랬던 것처럼 일단 고객을 찾으면 기술은 다른 곳에서 구매해서 제공하는 방법을 택해도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술 하나로 세상을 변화시킬 순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구입해서 제공하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어서 제공하면 됩니다. 오히려 예전에 비해 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시점에서는 다양한 기술 중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합니다 고객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무언가를 팔았다는 것은 적어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만한 가치를 생산한 것입니다 기업을 일어 사회 문제의 해결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라는 기업가의 정의처럼 우리의 문제 해결이 가치를 인정받아야 기업으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와 사업가 사이엔 서로 배치되면서도 공통적인 개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창업가들은 사업가, 소위 장사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업가의 기본 속성인 이윤 추구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기업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가치를 인정해주는 고객이 없다면 비즈니스 역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기업가 정신은 곧 스타트업 정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선도적이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충족하는 시장 기회를 포착한다는 점에서 이 둘은 공통점을 지닙니다. 다만 기업가 정신은 혁신 축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 정신에서는 끝날 것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거나 가치를 인정받는 속성도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를 창출하고 거기에 이윤까지 낼수 있는 스타트업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